네 안녕하세요 준일쌤이에요 오늘 준일쌤과 배울 내용 잘가 세모 반가워 음 삼각형이죠 삼각형 우리 초등학생이 라고 이제 세모에서 벗어나 삼각형이란 걸 배워봅시다 이제 고급적인 말로 삼각형이라 해야 돼요 세모 안 돼요 자 삼각형이라면 무엇을 삼각형이라 하느냐 혹시 자 세모 음 세모 음, 세모 뭐 이런 것도 세모라고 할수 있겠죠 음. 하지만 삼각형이라면 좀더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또 이렇게. 이런 걸 삼각형이라고 해요. 뭐, 개중에는 그 뭐, 이런 삼각형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또는 이런 삼각형도 있고요. 음. 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모 라고 하고요자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모의 고급적인 말 삼각형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요걸 한번 선생님이 정의 정이라는 말자 정의랑 성지랑 헷갈리신 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의라는 것은 음. 정의의 이름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고요. 정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에 무슨 뜻이냐요 이름의 뜻, 음. 그리고 청질이라는 것은 특징이란 말.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정의라고 하면 사람이 무엇이냐 뜻 무엇인지 사람의 정의 남자와 여자를 사람의 정의라고 하고요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눈코귀입 이런거 네. 이런거 눈코기 입이 사람 성질이에요. 눈코기 입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냐? 꼭 아니죠. 동물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딱, 이것이 사람이다 라할수 있는 것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 세변과, 세, 아, 다시 말, 세변으로 둘러싸인 모형.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평면도형 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워볼 내용을 가 가져볼게 할 텐데요 평면도형이라는 것은 어,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고 납작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보이는 이 화면 2D 2D 같은 거를 평면이라고 2D 3D가 입체도형 이게 되고요 1D 그거는, 선, 빵디, 영디, 쌍디, 아, 쌍디 아니구요. <웃음> 네, 제 원피스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설명은 다음번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정의, 다시 말, 세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음. 그러면 삼각형의 성질은 뭐냐? 세각의 합이 180도. 음. 그리고 삼각형의 성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세 개의 각이 있고요 네, 요런 같은 게 삼각형의 성질이 되겠죠 세 개의 각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죠 세개어 여기 좀 잘렸네 네. 여기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우리 지금 삼각형의 정리와 성질에 대해 배웠어요 좀더 삼각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지우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지우고 한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아이고 요거는 지우지 말고 자 삼각형은 크게 어 변의, 변의 길이 따라 변의 길이와,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게, 크기에. 가게 크기에 따라두 가지를, 두 가지. 변의 길이에 따라서는, 어, 1번. 자. 이것도 잘리네요. 자. 1번 같은 삼각형, 2번 같은 삼각형, 3번 같은 삼각형. 1번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가 5, 뭐 10, 13뭐 이렇게 된다. 2번 같은 경우는 7, 7, 10이다. 3번 같은 경우는 5, 5, 5다. 그럼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을 보면은 자 3번 삼각형 볼까요 자 삼각형의 정의로 세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역 그러니까 두세변이 모두 다5 5 5로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2번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길이만 같죠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요런 삼각형을 정리할 때어 일단 변의 길이에 따라 변의 길이에 따라 1번 1번 도형은 1번 삼각형 우리는. 어, 부등변삼각형이요 부등변삼각형. 일단 답부터 알려줄게. 2번 그림 같은 삼각형 우리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해. 3번 같은 삼각형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삼각형이라고 해. 그래서 이름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색이 발을 정자인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은 우리가 어, 정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 두 이자 나란할 등자 변두 개의 변이 나란한 삼각형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요이번 그림이 이등변 삼각형이 네7 7로 같은 거 부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다르 아니 붙자 나란할 등자 나란한 게 아무도 없는 변의 삼각형 그래서 부등변 삼각형이란 아니 붙자가죠 한자어가 들어가면은 좀 유식한 말이 좀 되겠죠. 모두 다 다른 삼각형이다. 말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은, 쓸 때는 간단하게, 부등변. 간단하면서도 유식해 보이죠? 부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말을 표해도 우리는 와닿아요. 하지만 이건 이름이 두이자 두 개의 변이 나란한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해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하지만 이름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의 길이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각의 크기에 따른 뭐가 있냐면은 각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각이 뭔지, 직각이 뭔지, 둔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각 삼각 예각이라는 것은 일단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삼각, 아,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직각은 수직, 어, 직각 수직, 음, 90도가 되는 거예요. 둔각은 어, 90도보다 크고, 180도. 즉, 선, 선이 180도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선보다는 약간 작은 각.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선이라면은 이 선이라면은 이 것보다 약간 올라간. 여기가 180도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179도. 뭐 이런 것. 네. 이런 거를 둔 각. 라고는거 180도는 안 된다 딱 직각 수직 90도다 얘는 직각 얘가 그 0도보다 크고 90도 그러니까 0도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0도는 0도 아니다 그럼 우리 각의 크기에 따라 세가지로나눌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한번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 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게 크기에 따라 또 보여줄게요. 자, 가게 크기에 따라. 예쁘게 잘 그리죠. 마사님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자, 다시 또 볼게요. 오케이. 음. 짠 짠. 자, 다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얘가 예각 삼각형이라 하는 거예요. 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직각, 둔각 예각 삼각형이라 하는데, 글씨를 예쁘게 안 썼네. 다시 한번 예쁘게. 입을... 둔각 삼각형이라 는데왜 한... 직각 둔각 예각 삼각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시간 줄게요. 왜 얘가 직각이고 둔각 이 예각 삼각형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90도 표시해 줄때 기억자. 기억자 표시해 주는 기억자 네. 그럼 선생님이 빨강은 직각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초저뭐 요거는 여기서 무슨 이그 하늘색. 하늘색은 예각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검정은 둔각을 얘기할게요. 잘 얘기해 봐 봐요. 그러면은 예각은 여기가 모두 다 예각 얘네 둘이 예각 얘네 둘이 예각 얘는 둔각 자잘 보세요 예각 삼각형이라는 것을 다시 보니까 세 개의 각이 모두 어때요?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 인가세개의 각이 모두 하늘색인 거죠 모두 0도 보다 크고 90도 보다 작죠 직각삼각형은 뭐예요 한 개의 각이 90도 또는 직각이고 두 개의 각이 예각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둔각삼각형은 뭐예요? 이한 개가 요거가 둔각인 거죠 그래서 한 개가 한개 각이 둔각이고 두개 각이 예각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다라면 세 개의 각이 세 개의 각이 모두 예각 직각삼각형이라면 한개 각이 90도 직각이고 두개 각이 예각이다 둔각삼각형이라면 한 개각이 둔각이고 두 개각이 예각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여기 각의 크기에 따라는 각의 크기에 따라 1번 예각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3번 둔각삼각형 변의 길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까 1번 부등변삼각형 2번 이등변삼각형 3번 정삼각형 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부등변삼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음, 얘는 예각삼각형도 되고 직각삼각형도 되고 둔각삼각형도 돼요 이등변삼각형은 어 그러고 얘는 예각 직각 둔각 다 되고요 정삼각형 예각만 돼요 자 이거를 번호로 한번 매겨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1, 2, 3, 4, 5, 6, 7. 7개의 삼각형을 한번 그려줄게요. 에이, 이거 렸다 했나? 네. 7개의 삼각형 그려줘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삼각형, 어떻게 그려지나? 자 첫번째 부으면삼각형인데 예각이다 자요일번 삼각형은 이런거가 일번 삼각형이 되는거고 2번 삼각형은 2번삼각형은 요거가 2번삼각형 3번은 예쁘게 그릴려다 보니까 조금 3 조금 더 예쁘게 그은3번게3번 삼각형. 이거 조금 더 예쁘게 그릴까요? 이게 3번 삼각형. 사번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예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이거는. 이거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6번은 둔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여기 둔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자 볼게요 요게 1번 이거 2번 얘가 3번 4번 5번 6번 7번 길이가 같다 표현해 줄 때에는 우리가 요렇게 아 예각이면서 부정된 삼각형이니까 예각을 우리가 선생님이 검정으로 하고 직각을 빨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록을 둔 각이라고 하면은 둔각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예각 얘각, 예각 얘각, 각직각 이렇게 표현이 돼요 1 2 3 4 5 6 7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할때 얘가 부등변삼각형이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부등변삼각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변삼각형이라면 이세 가지가 그려져야 되겠죠 이등변삼각형이다 할때 우리는 보통 이등변삼각형이 예각 이등변삼각형이다 라는 말안 해요 4번 같이 또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다 이건 말 표현해요 같다는 표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같다. 그런다 그리고 얘도 이 예각이듬면 상당히 2배의 길이 같은거죠 만약 5cm면은 5cm 3cm면은 여기도 3cm 그리고 7, 6번 같은 경우는 여기 두배의 길이 같은거죠 여기가 만약 에 6cm면 여기도 6cm 7번 같은 경우에 3배의 길이 같다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각각각 그다음에 뭐 5cm, 5cm, 5cm 3배 길이 같은 삼각형 예각 정삼각형이란 말을 안해요. 이미 정삼각형 안에는 예각이 되어있다는 말을 알 수가 있고요.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표현하지만 예각 4번이랑 6번과은 둔각 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은 안 써요. 네 오늘 이렇게 삼각형 종류 7가지 모두 다 알아봤고요. 복습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